저 팀장님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뭐? 야, 암만 내가 만만해 보여도 장난 정도 꽂쳐라 일부러 자극했어요. 충격 요법 팀장님은 사랑 같은 거안 믿는 사람이라서. 그래서 반해서 고 뭐. 팀장님이랑 연애하고 싶어요 어? 확실히 치셨네 아깝어 저 지금 엄청 진지한데? 팔구 72 멀쩡하죠? 눈깨 왜요? 아니 하고 만하는 사람 중에 왜 하필 이러라? 혹시 너 뭣해? 히크지? 김직하지 무엇보다 잘생겼지 이래봬도 나 소개팀 1티어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난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점이요? 아니, 말 같지도 않은 충격력 고백 거기다 뜬금없는 고백까지 네 자리는 완벽한 플랜이라고 자부했겠지 근데 넌 지금 예의도 없고 그래서 나보시 기분이 불쾌해 죄송하지만 마음 고이 접으세요 하... 어 잠깐만요 팀장님 왜 좋아하는지 안 궁금해 전혀? 진짜요? 너도 알다시피 나 연애 안해 싫어 그냥 연애 자체가 귀찮아 점점 섞어가면 복잡거리는 거 지상 끔찍해 그러면서 어플에서 사람을왜만나요참 집요하다 어떻게 알았어? 작가님한테 언뜻 들었어요? 그래 나 어플에서 사람 만나 그게 더 심플하고 좋아 왜냐고? 기대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감정 안 줘도 되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? 낱마디만 할게 너내 스타일 아니야 끝 어, 잠깐만요 반드시 나랑 연애하게 만든다 어이가 없어서 정말. 하... 어찌가 알아서 떨어지겠지. 이런 미친 개싸! 와아이제 잘겠다 아. 아. 그래 나 어플에서 사람 만나 그게 더 심플하고 좋아 왜냐고? 기대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감정 안 줘도 되니까 다 다운받을 거야 뭐야. 사양할게. 나수취 같은 거 없어. 네? 우리 어제 이게 다 끝난 거 아닌가? 나 이런 거안 통해. 팀장님. 아직 술덜 깨셨어요? 너 아니야? 어떤 근거로 확신하시는데요? 이거 진짜 너 아니야? 안 드실 거면 저 주세요. 잘 됐네. 가뜩이나 술안 깨서 힘들었는데. 아무리 바빠도 외모는 좀 챙기시죠. 보기보다 저 외모 따집니다. 작정 좋아하지 않는다고 미친 진짜 제가 맞습니다. 작가님. 아, 네, 저 들어왔는데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팀장님!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? 여기 앉으세요. 제가 미리 다 시켜놨습니다. 어. 어? 응. 뭐 하는 거야, 지금? 대체 무슨 꿍꿍이야? 제가 노선을 좀 변경했거든요. 마음 고백했으니까 무조건 직진하려고요. 어! 아아아어와 어그 어! 브레이크. 어! 너 까불지 말고 차선 변경해라. 뭐야 둘? 작가님. 미친 개한테 붙이면 어떻게 해요? 야돼그 약도 없지. 돌아가시죠. 주간. 어. 대리님!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. 빨리빨리빨리빨리어리 발리 발다 시켜놨죠. <웃음>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? 뭐먹 발리 발리 발리 발리 발리 발리 발리 발리 발리 발리 발리 아니에요. 네,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나저나 자기 트레이닝 언제 시작할 거야? 발리 <웃음> 해야 되는 거죠? 나를 향한 자기의 믿음이 충만하다면? 네, 저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. 네, 작가님, 혹시 뭐 드실래요? 음, 나는 아바라. 에, 130여? 아, 안 보이더라. 대리님 키가 185... 아, 어? 어, 50cm. 아저씨! 아저씨, 스톱! 팀장님, <웃음> 어떻게 또 이런 불안이... 넘어질까 걱정돼서요 같은데 아, 멋있게. 아, 멋있게. 아, 마있게살 때까지 손 떼라. 게 아, 멋있게. 기는 아! 저 지나가겠습니다 못한 설 나도 몰가 눈을 가 너로 채워 후도 몰랐다. 악연도 인연이 될수 있다는 거. 부장님. 씨한번 응. 보셨어요? 어, 받았어. 재밌겠다, 야. 잘해봐라. 네. 어플로만 사람을 만난다. 그럼 내가 꼭 찾아내고 만다. 야. 일안 해? 아이고 참 빡빡하시네. 잠깐 쉬고 있었어요. 니가뭘 했다고 쉬어? 배우들 간식 사워서 세팅하고 시안 받아서 팀장님한테 전달드리고 소품팀 도와서 정리하고 조명팀 조명 들어주고. 아, 어, 또 내가 뭐랬더라? <웃음> 그 원래 신입은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경험 쌓고 그러는 거야.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차려서 해야 되는 거고. 너 저쪽 간식대에 한번 봐봐. 아까 사람들이 엄청 집어가더라. 네네. 알겠습니다. 저기 혹시 두 사람 나좀 잠깐 도와줄 수 있을까? 네.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? 테스트 촬영 대역 좀 해주라. 네? 그 오늘 신혼부부 컨셉이잖아요. 잘됐다야. 이게 왜두 사람 공식 커플 사진 찍자. <웃음> 부장님, 저 작가님 죄송하지만 좀 어렵겠는데요. 아, 그 여자 출연자가 모델급 장신이야. 자기 키만해. 그래도 좀 제가 부담스러워고 아니요 기꺼이 하겠습니다. 이것도 업무의 일종이잖아요. 안 그렇습니까, 팀장님? 그럼 그럼 팀장이 설 선수 몸 보여줘야 팀원들이. 본봤지 아, 그래, 부탁 좀 하자, 사팀장. 고민하지 말고 가시죠.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 대입하는 건좀 찌질하네요. 가시죠. 사람 다리 한 번만 올려볼래요? 아, 다, 다, 다리요? 어, 좋아, 그치? 오케이, 그대로! 뭐 하는 거야? 이거 시안에 있는 포즈거든요? 아까 확인하셨잖아요. 대충 하고 있긴 하자. 이건 팀장님한테 달렸어요. 이건 시안에... 오, 아람씨 좋아요. 허리 한 번만 감싸줄 수 있을까? 오 그렇게! 좋아 어, 좋아 좋아 좋아! 그치 그치! 저할게요왜 <웃음> 이렇게 잘해? <웃음> 마지막은 캐스해야 되는 거 알죠? 진짜 해도 돼요? 왜 걱정되게. 됐나? 팀장님, 팀장님! 지금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.